시작을해 보도록 합시다. 왜 김턴아빠라서. 어? 김턴아빠야? 무슨 노래야? 그님김턴아빠 아, 뭐예요? 살아남기를. 고맙습니다. 어, 그 그치, 그지그지 어, 원래 15년을 저 해주셨습니다. 내, 내 의견으로 대표님한테 한번 회식을 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아, 아 너무, 아, 집에서 각자 화상통화. 어. 매일 전 계속 보내주고. 아네 들어가세요. 네. 굿아이습니다이스 굿아이스. 굿아이스. 아유. 또 요즘 시국 이런 거도 시간입니까? 이거 아 정말. 부장님이 안 오셨네. 페이송들. 네. 오늘이 오늘이 그분 마지막이니까 잘 보내드리고, 그럼 시다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게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너 아직 인턴. 아니 근데 뭐, 여기 서우 는 사진 놓고 웹툰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왜 멈춰있죠 화면이? 화면이 멈췄어. 멈춰... 사진 아니에요. 또 웹툰 보고 계시잖아요. <웃음> 네? 다 아, 사진 아닙니다. 화면 멈춤 누르지 마세요. 아, 멈춤 아니에요. 화 멈춤 안 눌렀어요. <웃음> 비디오 비 중지 누르시면 앞으로 가만 안했습니다. 네, 어, 어 어. 그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그저서 서우 대리는 뭐 하는 건가 지금? 웹툰 보고 계시네 는데네 어. 지금 여기 해외라서 잘안 터져요 부장님 저 음. 지금 어, 저 친구가 지금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데 강퇴하는 거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오늘 건배사는 서울대리가 해보도록 아예 네. 다들 그 하나씩 드시죠 일단? 웨이트 그 하나 네 이거 하나씩 드시죠 아,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니다 네. 김성훈은 이상한거되고 있는데? 저희, 아, 저희 회사 아, 그거입니다. 김성훈님 그거 아니에요 지금. Mr. Where is RBW? 네, 아그 눈치 좀. 아, 죄송합니다. 부장님. 네? 제가 어, 예쁜 거준비한는데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좋아 좋아 좋아. 저 다같이 동사무소 세번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하나 둘셋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건배 으아아 먹으면 될까요 부장님? 잘 먹겠습니다. 아 먹어 먹어. 다들 먹어. 다들 먹어. 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나름 먹지 왜 같이 먹어? 뭐. 뭐라고? 맛있습니다. 가동 대리님은 어디 바닷가 놀러 가셨나봐요. 네 저는 해변에 와있습니다. 해변에 <웃음> 누가, 누가, 노래를, <웃음> 누가 노래를 틀지? 아 지금 제가 뉴욕이라서 뉴욕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벨린의 홈페인 <웃음> 뉴욕 아잠시 창문 좀닫을게요 그래서 부장님 오늘 회식 의미 뭔지 알아요? 뭐예요? 너무 하고 싶었어 부장님 송별회 <웃음> 송별회? 이정원, 이정원, 내송별을 말하고 이제요? 예, 예, 예, 예, 예, 아니, 아니 아니야 부장님 아니야 부장님. 오늘 회식인데 아. 누가 누가 노래 노래 좀 불러야 되지 않겠나? 부장님, 부장님, 부장놈 부장님. 그래서 누가 노래 부를 거야? 빨리 불러봐. 제가 부르면 노래 공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아, 올바른 자세야 인턴? 아취하아 이 노래를 저는 이제 부장님께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나라고 이게 나한테 맞는 노래라고? 방장님 아... 아씨민턴아씨아씨 아. 빠져봐 아씨 빠져봐 부장님. 네. 취했나? 인턴, 인턴, 정신 차리래 아, 한잔더 마셔야겠다. 아, 이 정말, 안 되겠네. 그늘한 번만 세요저 친구가 사실, 원어스 팬이었었거든요. 팬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 뒤에도, 저, 원어스 사진이 붙여져 있잖아요. 아유, 아유. 그만큼 팬인데, 이제 처음으로 첫회식을 해서, 이제 그만큼 되게 행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음, 이해해 음. 주십시오. 아씨! 머리긴 아씨! 아씨가 누구예요? 당신 말이야! 뭐라고? 김민턴김민턴 정신차려 어디야 아, 고기 뽀글이 조용히 해봐 저 혹시 부장님 아 죄송합니다 그 제가 노래했으니까 답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한테 시키는 건가 자매? 아이 빨리 해봐요 부장님 그만두고 싶어 여사 내가 지금 대표 아들이야 엄마 거, 거, 거 밑에 밑에 첫 번째 줄거 디지문 친구가 한번 불러보게 아씨 <웃음> 디지문 친구 거거거거 숨지 말고 그냥 음, 부장님께 하주겠습니다. 꼰마, 선글라스 빼는 마. 아닌데 누가 선글라스 끼고 있어? 이 치. 선글라스 못된 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오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웃음> 아, 혹시 서재님은 원래 그 뭐야 눈이 하나요? 아아아본 모습 본 모습. 아우, 선글라스 네. 벗으니까 훨씬 낫구만. 어, 네. 선글라스. 네. 에이, 미남이십니다, 미남. 눈이 하나요.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평상시에는 눈에 뜬 건지 안뜬 건지 몰랐었는데, 지금 확실히 뜬 거에 보이네요. 음 네, 눈이 좀 큽니다. 눈 크시네. 대리님 그럼 눈 뜨고 일이나 잘하세요. <웃음> <웃음> 아, 오디오 테스트, 오디오 테스트, 오디오 테스트. 들려요? 이거 이거 이이 불러 이 할까요? 기다리는 동안 짠이 나시죠? 님이 노래 아시 나요아이원어스이잖아스 <놀람> <놀람> 구해 어이 손 하나 친구. 어이 손 하나 친구. 노래 꺼 임마. 되게 파괴인데. 다들 회식 재밌게 즐기고 있는 거 맞나? 아당연하 그래 그가 뭐지? <웃음> 내가 지금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우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 정말 그치 대리님 어떻게 좀 해봐 어차피 갈 사람은 가야되고 남을 사람은 남아 <웃음> 야 되는거 않겠습니까? 부장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원하게 야자타임 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씩 하고 갑시다 아유,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 마지막 오시면은 네 오시면은 자 아, 좋습니다 짠짠할까요 짠 내일들 계약하면서 부장놈 없을때 짠짠 이회사가다저 부장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거야 다내 <놀람> 없을때 짠한거야? 어가 <놀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놀람> 야 혹시 회식 가면 <놀람> 하고싶었던거 있는사람 있나? 이제, 이제, 이제 마시기도 했고 회식이니까 예. 야자타임 야자 야자, 뭐. 어떱니까 부장님 야자타임 야자 야자 야자타임? 아 야자 <놀람> 그러면 오랜만에 좋은 아이디어야 <놀람> 그러면 그 10초만 할까? 에이 10초가 뭡니까? 아니 10초라뇨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해야죠 예. 그러면 한 사람당 한마디씩 그 그래, 일단 뭐 사원들이 원한다면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지 부장님 나이스 그래 인마 너 인마 너 인턴, 인턴부터 하는 건가? 그래 인마 조이에해내 말하고 있잖아 인마 어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더라 인마 야, 너 말이야 어? 그렇게 뭐 우리 작업한거 그거 다 뺏겨가면은 말이야 그게 돼? 야 요즘 좀 잘좀 합시다 에? 회사가 이렇게 굴러가는게 나 이제 저 한사람이 무게로만 가는게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 뭐야 그저 뭐야 부장? 헤이 hey 부장 네네 네네 너 임마 그 우리 아이디어를 그렇게 훔쳐가면 안되지 내가요? 거 어, 너지 누구야? 부장이 여기서 지금 엄아 네네 죄송합니다 잘하자 그래. 어, 다음 다음 다음 사원 해볼까? 미사원해볼까 <놀람> 해보시겠습니까 이놈아 <놀람> 다시 말해봐야 <놀람> 니까야손 부장 도구한국말자못한었다 <놀람> 하지 않았나? <놀람> 내가 취향 김에 말하는 건데 해외 밥뻥이야 아이원트 김치찌개! 이게 <웃음> 누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래 미혹하려면 영어하는 방법밖에 없어 <웃음> 어, 곧 다음 대리해볼까요? 해볼, 나 있어 아직 나 임마 어? 너 임마 나너 머리 긴거음에안 들었어 근데 <웃음> 자르라면 잘라여여 <웃음> 여 대리님이나 모뭐 사오 대리님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네 이름 부르라고 몇 년을 기다린 지 모른다 동주야 일어나서 선배님들한테 인사 확실하게 한번 해봐 빨리 어우, 네네. 인사부터 넌 해, 어, 네네 인사부터넌 다시 해야 돼내제부터 딱딱 배워야 돼 너는. 너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넌 그렇게 살면안돼너 그러다가 진짜 주위 아무도 안 남을 수도 있어 조심하자 아 네네 다들 다들 아자타임 재밌었나? 재밌게 보고 재밌어아 재밌게 보고 다다 오해하지 말자! 어, 그래, 자네들의 진심 굉장히 잘하네. 지 말자! 그래, 그 환웅 대리 인사부터 다시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장님. 그, 그소들이 자나? 취해서 자는 것 같습니다. 저들뭐 재밌어? 우 오들이. 너희 장난 같아, 지금? 김민턴, 김민턴. 많이 취했네. 너주위에 y e 면 m a 주 o k 시죠 too much. Good, s i 그 Good, sir. Good, s i 야선야 선? d sir. Good, sir. g o o 이 sir. 이 o o d sir. Good, sir. g o 이 d sir. Good, sir. Good, 어머니. 어머니. 어, 죄송. 저 어머니한테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부장님 즐거웠어요 어디가? 그이 어디? 똑똑하네 아 내일 우리 원래 9시 출근인데 내일 6시까지 회사에서 봅시다 다들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야 잠깐 멈춰 뭐 가요 어디가 6시까지 늦지 말고 옵시다 김민턴 김민턴 빨리 사와드려 알겠지 에퇴근하시 네. 아, 저도 돌아갑니다 하들 지금 상태는데 하나, 넷오 나갔어 응. 자 여러분 뭐야 뭐야 갈 사람 아, 부터, 아. 난 이제야 나는거야 아, 아, 갔어요? 여러분 갔어? 갔어? 나갔어 나갔어 되게 아, 나갔어야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수고 아이씨 아이씨 파이 나이스 샷 여러분 자갈 사람은 가고 여섯시는 무슨,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출고나세요총 네. 아아아 <웃음> 아 <웃음> 부장님 나이스! 어? 쉬운 날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총 부장님 아직 또, 안, 나오신 또, 안 나오신 거 같은데? 내일 네, 열심히 쉬다가 또 열심히 나와서 일합시다. 아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자네도 아, 원래 이런 생각이었나? 거봐요 <웃음> 제가 말했죠? 자, 나 몰라. 여보게 자네들 깜짝메라 짜잔